m o n t f o r g t t like and s u b c r i b e e n did you c u t h w t h few months ago. a t is this? t was 5th. It a s 5th? y e it was 5th. Is i all done n 다 끝난거야 오이 다 끝났다고? 응 이제 이게 오가 가는거 늙은 늙은 오이 그러게 응 여기도 이제 먹을 수 없는거야? 아니 먹어 먹어 맛있는거야 먹어도 돼? 응 무슨 맛이야? 오이 맛이지 근데 좀 추위지 추위? 응어 컨추 올해 오이는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고추만 어 흉년이에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이게 고추입니다. 지금 원래 고추는 이렇게 키가 커야 되는데 엄마 만큼? 응. 아니, 나내 모가지까지는 올라와. 근데 우리는 어. 날씨 관계로 고추가 음. 크지를 않았어. 이 고추. 무슨 고추? 이게 갈든솔사. 갈든솔사 고추. 우리가 좋아하는 고추입니다. 응, 매워요. 그쵸? 아주 매고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네. 고추 장아찌하면 최고. 잔 음, 녹색이야? 응. 빨 이어 미식은에는 빨간 고추가 안 돼. 안 돼? 응, 날씨 관계라. 전부 다 고추야? 응. 전부 다 고추. 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고추가? 많이 심었는데 고추 많이 아직 못어있잖아 한미라이프. 이건 아사기 고추인데 무슨 고추? 아사기 고추 한국 아사기 고추인데 맛시간계로 어. 고추가 이상해졌어 그래? 응. 여기가 호박입니다 오케이. 호박은 올해 풍년입니다 이렇게 둬봐야 이쁘지?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직 딸때가안 됐지 좀안 크게 놔둬야지 늙은 호박 오 대박인데? 이거 봐봐 어. 얼마나 큰지 두 개나 여기 또 있잖아 이야 나늙어야지 제가 나도 못먹어 얼마나 큰가 오 대박인데? 못봐서 음. <웃음> 못딴 거야 상추 상추 뭐, 물을 안 주니까 이야. 근데 잘 됐잖아 안 그래? 음. 아버지 물 줘야 되는데 끝났으니까. 나중에 상추 김치담먹어야 이제 빅보이 토마토입니다. 빅보이 토마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어, 지금 입어서 딱 먹는 중이야. 근데 이게 빨간색이 아니잖아. 조어이거게 뭐야? 이렇게 고추 따갖고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올라가 무슨 고추? 이게 과리 고추인데 이렇게 커진 거야. 한국 고추라고? 꽈리 고추 과리? 한국, 응, 어, 한국의 까리 고추 까리꽈리 아유, 흘러 넘치네 그냥 어떻게... 이 고추는 잘 됐네 저거는 안 되는데 아등 소스는 안 되는데 아등 소스가 오, 잘 어, 완전 대박인데? 잘 돼야 되네 와, 엄청 많다 응. 아, 이고일 이리 천지네 어, 바다면 은이렇게일이 많은 거야. 아스파라가스 봄에는 따먹고 음? 안 따먹으면 음. 이렇게부시가리 음. 내년에 또 올라와. 내년 음. 음. 잘보이죠 어? 이거 뭐야? 어르신? 이렇게 열매가 있었는지 몰랐네 한미 라이프 우바밥, 아버지가 파이 하어 이게 다 끝났어? 우바 아니, 아직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 응. 지난주 팥, 팥 했잖아 파이. <웃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만, 대만 먹습니다 이게 마거요. 어? 이걸로 뭐하게? 마, 씨를 밥에 음.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마는 땅 속에서 안 돼. 흙이 안 좋아갖고. 흙이, 이 마에 필요한 흙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모래 같아. 씹어요? 그러게? 음. 이거 감자 같았고. 잘 보이네요. 여기 있잖아요. 응. 이건 부추. 고 부추? 응. 아니 다 잘라야 되겠다. 저기 씨 떨어지기 전에. 다 부추야? 응. 대파. 어 이게 상태가 안 좋은데? 응, 이렇게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응. 안 해갖고. 한미라이프. 울타리 옆에다가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완두콩은 다 끝나서. 버렸다, 깻잎은 잘 됐어 u r e if y 깻잎 r 아찌 o i n g t 이렇게 able t 야 되는데 이거 I'm 니까 t sure if you're going to b 나심은 대, 시도를 데하떨어져서 나왔어 뭐가? 체리 토마토 어, 체리 토마토. r y 봐 o m a t o e 요 c 마토 r r y tomatoes. Cherry t o m a t o 아 s c h 지금 꺾어주시면 안 돼요? 응? 어? 꺾어주시면 안 돼요? 아직, 아직 안 가서 꺾지 못해. 응. 오, 근데 이쁜데? 응. 저녁에 호박잎 싸먹게. 호박잎. 아, 먹게. 잎? 어. 진짜 크다. 이렇게 호박이 있는데서 따면 안 돼. 호박 있잖아. 이 네, 후가 있는지 까만 안돼 좋아요 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Like하고 구독 눌러주세요.